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어, 전전 시간에 그 연금 수 어, 소득에 대한 그 착각 그 그냥 최악의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일반 사업적으로 이런 이런 거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초보자분들이라든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분들은 흔히들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에~ 그냥 조회 수가 (3배) (4배씩이나) 나오면서 어난 그래서 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모르고 있듯이 반응이 와서 또 그거에 따라서 저의 댓글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한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연금 수익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그~ 문의하시는 그 전화가 이번에 아주 굉장히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아~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진짜 모르는구나. 모르는 분 모르고 하려니까는 모르고 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그 질문이 많으셨거든요. 자, 연금 수익을 어쩌고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사업 설명을 듣고 뭐 마케팅 프레임을 듣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500, 1000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자분이 그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남편분이 받아갖고 월 300, 400씩을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남자분이 한 7, 8년을 하셔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 그 여기 센터, 소속 센터 그 위에, 위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성질이 아주 개팍하신 분인데 스타마스터까지 하시고 그러고 그냥 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는데 하도 성질이 개팍해갖고 그 와이프하고 거의 이혼 상태였대요. 그런데 이제 뭐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자식들은 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상속을 했더니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지금 3천만 원을 훨씬 넘어 받는 그런 분이 됐잖아요. 뭐 그때 당시 막 2천 이렇게 받다가 지금 3천원 훨씬 넘어 받는 분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스피치 나와서 한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서 왜냐면 애탑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또 된지도 지금도 한 13년 돼,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런 거를 갖다가 귀동량으로 듣거나 아니면 실제 그런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는 그런 것도 보고 또또 또 전달해 준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어 그렇겠다 그러고 막연히 들어와서 그냥 어 연금수입된 데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도 되는데, 나도 열심히 잘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7, 8년 뭐 이렇게 해도, 그냥 200,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 수동판매사라고 잊지도 않는 그 수동판매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기네들 편이상 만들어 놓은 수동, 수동판매사지. 그니까 수동, 그,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카드로 그냥 맞춰서라도 그 200을 유지하라, 그저 판매사를 유지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아하는 소리들을 그래도 총장이란 작자가 나와서 그런, 그런 거를 갖다가 무슨, 그거 뭐 유튜브라고 그걸 하고 앉아있고, 대단히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복제하고 전혀, 저기, 연금 수익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만 지금 유튜브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또 들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총장식이나 된 사람이 그것도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말은 잘 하더라고요. 그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분이 그렇게 들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듣, 듣지 않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니까 듣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 더 기쁜 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아 제가 아주 그냥 소상하게 밝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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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추가 가격 문의는 좌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금 수익을 얻고자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뭐 100이면 100 이거 뭐 아무리 어슬프하게 그냥 시작한 사람이든 아주 그냥 이게 그야말로 경상놈맡마나 단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도 그 개념상에는 연금 수익 때문에 이거 하지 단타로 그200한번 받고 뭐 150백 받고 뭐 이러다가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당대도 그게 보장되지 않게 그렇게 간갈 거라면 이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연금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거의 99.9% 뭐 100%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을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태껏 이런저런 강의를 갖다가 무지 많이 애터미 캐슬이 그런 건데 대표적인 예가 아 복제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입니다 그자격팀푸팀복 그리고 뭐 절크삼독이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들을 때는 그러, 그러는데 아유 돌아서면 은뭐나 혼자 그렇게 된다고 돼 그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이 그건 뭐 나도 그냥 뭐 그, 그, 그런가 뭐그 보다 그러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되고요 그게 십계명대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자산의 지금 오늘은 화두 자체가 그러면 어, 왜 연금 수익이 될까를 갖다가 한번 거꾸로 추론을 해보자고요. 연금 수익을 얻고자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 근데 왜 연금 수익이 될까? 그걸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왜, 연, 원, 거꾸로 생각해서 왜 연금 수익이 될까요? 연금 수입이 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연금소득한다니까 이렇게 미팅에 계속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지만은 딴 사람들도 앞으로 또 후대에 나오실 분들도 그분들도 박한계 회장님의 미팅 석세쌤이나 원데이만 그냥 줄창 가서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어, 그렇게 할 거야. 왜? 박한계 회장님이 워낙 강건하시고 워낙에 그 초, 그냥 초창기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본인이 직접 주제해서그썩세스 아카데미를 이렇게 끌어오고 원데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더 융성하게 이렇게 해 나가니까 내 후대도 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이 왔는데 아유 나는 박강교 회장 좀 저렇게 하는 거 아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건 나는 못하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그거, 그거는 그거 그렇게만 된다면 모르지만 자, 연금 수익이 왜 되느냐 그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미팅에만 그렇게 또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 미팅에만 빠지지 않는다는 그 전제만 붙는다면은 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 13년 에서부터 여태까지 하면서 난단한 번도 석세스 아카데미 2박, 뭐 1박 2일 하는 거 그냥 밤 한두시까지 하는 거한 번도 안 빠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오토 판매사도 안 됐어요. 그런 친구도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수동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동 판매사님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그런,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연금 수익이 될까? 그러면 왜, 왜, 왜세 번을 해보면 뭐지? 뭐 때문에 연금수익이 되는 거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뭐 미팅일까요? 어떤 분들은 미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스템, 세자로 얘기하면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스템이 뭐예요? 그러면 그잘 몰라요. 미팅, 그럼 미팅 뭐 이렇게 서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건 미팅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참여해 봤고 비록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아침 조회고 뭐뭐 똑같은 그거라도 그렇게 될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누차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새겨듣는 않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나랑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내 피부에 내가 오감으로 그냥 매일매일 에터미를 하는 그 순간은 그거를 갖다가 탑재돼 있거나 그렇게 그거대로 몸소 그 의식대로 하질 않으면 은 복제는 물 건너간 얘기거든요 모든 건다안 되는 거거든요 연금 수익은 다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두 자로 뭐냐 그게 그게 뭐냐? 그게 복제입니다. 복제가 안 되는 한은 절대로 연금 수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아, 복제. 그래, 근데 그것도 복제가 뭐냐? 그러 그러니까 복제, 복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복제가 된 겁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뭐 저처럼 무슨 뭐 얘기하는 자격팀 부목 뭐 이런 푸틴봉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없어도 돌아간다 내가 뭐한 달이고 열 달이고 뭐 1년이고 5년이고 내가 해외에서 그냥 휴양만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잠적을 했더라도 돌아가더라 그래야 3대 상속이 되고 뭐 그런 것까지도 보장이 되는 거가있습니다그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을 때 가시적으로 2 0 ,000, 3천씩을 받고 그게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돌아가셨어도 또 상속이 돼서 하는 거를 저희는 목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증명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태까지 나와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저기서 우당탕탕 된 겁니다 로또 복권 되듯이 된 거예요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된게 아니고 초기의 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절대 긍정품질 절대가격 회장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역사에 없던 내통 역사에 없던 절대 품질 상대 가격을 그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현실화를 시켰거든요 13년 전서부터 그것 때문에 초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명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층그 멤버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얘기하니까 애톰이 알아? 몰라 그때는 아톰이었거든요 아톰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한번 써봐. 써봐. 써봐. 써보니까 좋아. 그것도 해모임 먹었더니 또뭐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미친 듯이 막한 거예요. 근데 미친 듯이 전달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천지 그러니까 얘기만 해주면 그중에서 좋아진 사람은 나와서 그냥 자기보다 더 미친 듯이에요. 미친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미,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은 이미 로또 복권 맞듯이 초창기니까 로또를 많이 맞았어요. 이래저래래. 그리고 또꽃대사처럼쫙한줄 쫙 깔아주니까 이쪽 한 줄을 갖다가 좀 해가지고 그래도 어선프레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초기의 이점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전달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터미 알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간첩입니다 40대, 50대 넘은 사람 중에 애터미 안 써봤다 한 번도? 그리고 뭐 애터미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희귀 동물, 저는 기념물입니다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복제를 어떻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규론이 되잖아요. 오늘 가, 깔끔하게 그 얘기 했다, 해드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제를 시키는 그게 오 원칙과 오 개념입니다. 내가 없어져서, 아니면 그냥 진짜 죽어서 없어져도 상속이 될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어디 가서 5년, 10년이고 그냥 휴, 휴양을 갔든 그냥 소리 끊고 그냥 있더라도 돌아가, 돌아가서 돈이 그냥 따곡따곡 따곡 그냥 띵동띵동 그리고 들어온다. 그것도 불어나는 수익으로. 그 복제를 시키는 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절그삼덕이 원칙을 갖다가 그 구성원들이 다 이미 숙지를 하고 그거대로 활동을 하면서 그건 의식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교팀부복대로 자영사업가대로 자영사업가답게 자영사업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일을 하신 분들은 그 밑에서 그걸 보고 배워서 또 그렇게 하고 그게 자영사업 개념이 복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육사업가처럼 교육사업가 교육, 어, 교육을 교육 갖다가 내가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그걸 받고 내과로 만들어서 또 똑같이 또 파트너들한테 해서 그게 대대손손이 그게 그냥 복제가 돼서 대대손손이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됩니다 여기서 대대손손이는 내 자식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가 스폰서고 내가 내 파트너고 내 위에 스폰서 서 부터 그렇게 줄줄이 줄줄이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까? 오 그게 가능할까? 오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보세요 3의 법칙에 의해서 요번엔 먼저 말씀드릴게요 3의 법칙에 의해서 세 명이 모였어요 자격 푸틴법대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순서도 정확해질게요. 내가 자영사업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자영가 정신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을 합니다. 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기가 푸틴복. 그 다음에 아 자영사업가답게 내 사업인데 내가 뭐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피비를 올리고 뭐 누구를 만나서 초대를 하고 그런 겁니까 내가 미친 듯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어 프로모션이 되죠. 그러면 자영사업 정신 가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어 이건 내 사업이야. 누구 도움받을 것도 없고 내가 누구 도와줄 것도 없어. 이건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그 프로모션 그냥 눈만 뜨면 애, 애터미 자랑 회장님 자랑 그냥 뭐 자랑하고 입소문 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랑 이 사업을 하면 3대 상속이 되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이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란 건 세상에 없는 게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세상에 뭐 애터미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 자는 없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지 어떻게 절대 품질이 절대 가격이 나옵니까? 싼게 비지떡이지 절대 품질이면은 가격이 비싸야죠. 그게 정상이죠. 상대 가격이지요 상대적으로 높아야죠. 근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던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식을 깬 거예요. 상식을 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믿게끔 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그냥 100% 제품 매용을 할수 있게끔, 그것도 누가 시켜서 제가 100% 제품 매용을 합니까? 아, 제 파트너든 누가, 아, 그래도 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는 누가 이렇게 와서 봤는데 보니까 뭐이 엉뚱한 거 쓰고 있어. 그런 거뭐 누구한테 표식 내기 위해서 100% 제품 매용. 내가 좋으니까 쓰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인데. 그래서 이 자교팀 프복대로 행동하는 거. 그 개념을 꼭 갖고 숙지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럿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그 삼덕의 원칙을 갖다가 아주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렇게만 지키면 비록 세 명이라도, 삼회 법칙에서 세 명이, 같은 방향을 보는 세 명이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돼갖고 그 열, 한 양, 한 양짜리가 그 전철 그, 그지하철의그 한, 한 양, 하나의 그, 칸, 있지 않습니까? 그게 220톤이라는데, 그걸 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안 밀리는데, 안 밀리죠? 세 사람이 220톤을 어떻게 밀어서 사, 거기 찡긴 노인을 구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세 사람이 붙으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다 밀어오니까, 220톤이 들썩거려갖고, 노인을 빼냈다고. EBS 그 3회법칙이라는 그저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3회법칙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3회법칙대로 세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절크 삼덕이 자교 푸틴법. 그 순서대로 그대로. 원칙은 원칙이니까 는 그냥 탑재를 해야 돼요. 그건 순서가 없죠. 그큰 원칙서부터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서부터 원칙서부터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고 자교 푸틴법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영사학과가 제일, 먼저 내가 안 되면은 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 내가, 나라는 사람이 맨날 스폰서가 이렇게 뭐라 그러면은 하고 안 하면 그것도 스폰서가 전화 안 하면 아이고 난좀 쉬어야지. 이런, 이런,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되나 보세요. 그 그런 사람은 빨리 사라져 주셔야 돼. 그래야 딴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복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는 자영사학과 개념대로 하고 교육사학과답게 하고 그냥 잔악계나 그냥 일어나면 프로모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놓고 1분 스피치 액션 바이브 스피치를 통해서 특히 1분 스피치를 통해서 마, 남들한테 새로운 한 사람이 누구의 파트너든 왔다 그러면 공중에 다대고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을 스피치를 자기의 경험이 우러난 얘기를 진실되게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아 저런 사람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그 다음에 또그 분을 모시고 온 스폰서가 내가 저 사람한테 신세를 졌으니웬수가아야지 그래서 또 자기도 열심히 쏟아보면 그 사람이 또 파트너를 모시고 왔을 때는 그 사람 또 덕을 보지 않습니까 보슬비에 이슬비에 어쩌듯이 그게 팀워크 이에요 그런게 미팅장에서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인위적인 것부터 해 가지고 영국 배우들이 그 대사 하나 외우는데 천번을 연습 받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는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누가 연출가가 연출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팀워크 맞아요 그런데 그 상태까지 됐어요 자영사업과들로서고육사업과들로 해서 프로모션 팀 프로모션 그거처럼 했는데 1분피치 액션5 스피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비전을 보여 잔잔한 비전을 보여주는 얘기들을 그냥 토론 스피치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갖고 팀워크 끈끈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복제가 안 됐다 그러면 손가락에 장을 짓지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닿고 마이크로가 그냥 전엔 얘기예요그러면전 천재 중에 상천재입니다. 아니거든요. 64년 동안 켜 켜이 아 이거 복제를 시켜야 되는데 복제가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덱스 대건이 이런 아주 천재들이 일본 스피치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 스피치는 다른 천재가 만들었어요. 유태인 천재가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정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게 포메차 시켜갖고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거대로만 그러니까 하면은, 수억 번, 수억 번의 그 시행착오와 그 경우의 수로 갖다가 다 해칭하고, 다 물리치고,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 해가지고, 요렇게만 하니까는, 뭐,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그왜 그런 거지? 이렇것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만 하니까 그냥 무한복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단순 복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주 복잡한 복제가 되면은, 언젠간 틀어지기가 쉬워요.복잡해지면 아주 천재 같은 사람만 해야 되는 탁월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더 탁월한 리더들만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탁월함을 갖다가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그니까 러 일반 복제 누구든 자교팀푸복 그다음에 절크 삼덕이 대로만 원칙대로 하면서 그 개념대로만 행동한다 그러면은 복제가 그냥 따곡따곡 이어지더라 좀 빨리 복제가 이루어져서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근데 거기에 꿈 워크샵이라든가 결단 워크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액션 파이브가다 아주,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진짜 이해, 이야기하듯이 이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막 워크샵을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세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뿐이지, 결국에는 다 따곡따곡 따곡 그 원칙대로 그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된다 그러면 또 그거 역시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뭐냐면은 아자줌 외또 저기 신용산 그김영아 팀장 쪽 외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천, 비록 천명이 돼 천명인데 생각이 절그삼독이 그게 뭐야 하는 사람이 거의 다그 다음에 들어는 봤나 그랬더니 우리 지금 여기 적고 어, 경청하시는 한 20% 됐거든요 전체 그 진성사업자 사업가 중에 그 20%는 들어는 봤지 아니 나는 많이 그거 그냥 경청에 경청을 또 하고 또 마이크로 사장님한테 또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또 자세히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그래서 나는 그것만큼 확실히 알아 근데 나 혼자 하려니까 딴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설득을 시켜 가면서까지는 못 하겠어 그래서 나 지금 주저앉아 있는 중이야 근데 그거가 그렇게 된다는 건 나도 하도 귀가다가해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나 혼자 할 용기가 없어 삼회 법칙이라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뭐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그러나 말해도 저희 이 제거를 경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점점 점 많아지고 김영환 팀장 그룹이나 여기에 임승영 사장 그 팀장 그룹이나 이쪽에서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오토 팀장인데 무슨 놈은 오토 팀장이 천이 넘어가 천이 훨씬 넘어가 총장 되니까는 진짜 총장 됐는데 5천인, 5천 천 받는 총장 못 받다 그랬죠 그렇게 이렇게만 들어가면 은 이렇게만 복제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 그, 그, 거기 그 저기 신용산 김영하 팀장이나 여기 임승영 팀장 이분들 또 그리고 그 전번에 얘기했던 이동섭 대전에 있는 그분 버스기사에 하셨던 그 이동섭 사장님 그룹 그분들이 1,000만원을 넘어 봐도 계속 그리고 총장 되니까 5천이 아니고 5천보다 더 받아 그것도 매 랩타임, 랩타임 한달 마다, 한 달, 한달 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자교팀 푸복, 그 다음에 그절크삼덕이 원칙을 엄수하면서 그거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어디 그룹이다 할거 없이 그두 그룹이 진짜 너무나도 잘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서부터 잘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천명이면 뭐합니까? 만명이면 뭐하고? 각기 생각이 다 틀려요 각기 생각이 다 틀리면은 돌아가서 맨날 뒷담화 하고 욕하고 왜 우리는 이런 거야 저기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는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사님은 맨날 얘기하면 은 그냥 뭐 맨날 절크삼덕이 자격 오프 팀보그 뭐, 얘기 하니까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냥 그 아우 그냥 졸리뭐 예를 들어서 어 전도 그러고 싶 그러, 그런 그런거 말고 재미난 얘기 나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 복제는 그냥, 그냥 바로 그냥 그 순간 그냥 물 건너가는 소리가 나오니까 백년을 해도 그 모양, 그, 그 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얘기하다 앞으로 1년 뒤에 또 얘기해도 또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절대로 연금 수익은 없는 거예요. 꿈도, 꿈도 꾸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1분 스피치하고 액션 파이브는 행동,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 다 입만 가지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했던 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액션 파이브 행동, 그 저기 100% 제품은 어떻게 했고, 누구한테 전달은 어떻게 했고. 그래야 딴 사람들한테도, 아,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이런 실질적인 뭐 p 비가 올라가고 사람 초대하는 것도 생기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복지의 분위기로 가, 가겠구만 그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 선언의 효과 까지 내가 발설을 했어 그러니까 는 그거에 대한 또 책임 도져야 되고 막 이러니까 더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1년 2년, 2년 하다 보면 그렇게 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그 사람은 일단 복제 원본이 기가 막히게 됐는데 나만 그런게 아니네 옆에도 그렇고 내 밑도 그렇고 내 위도 그러네 비록 인원은 50명 밖에 안되지만 우리가 지금 한 70명 되거든요 35명으로 시작해서 작년 7월 8월 달에 다 내보내버리고 이제는 이런 저런 소리 안 듣는다 그래 그냥 딱 그래서 그냥 쥐죽은 듯이 이렇게 하는데도 벌써 따블로 늘어났어요 그들이 일어나는 실적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말 돼서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유 또 자기네들 자랑하네 그래요 자랑하는 겁니다 뭐 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데 무슨 뭐 제가 조금해도뭐 이렇게 꿀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튀겨서 얘기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저는 그런 거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꿀릴 게 없어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 받는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그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 못해 그냥 하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또 그쪽도 센터장이 고집이 셔서 안 하겠다는데 젊은 사람을 제가 뭐 자꾸만 동원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지금 이러는 것 뿐이지 그들이 직접 나와서 언젠간 나오, 나오게 될 거예요 연말, 뭐, 한 10월이나 11월 될지, 뭐, 그 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영금 수익은 뭐냐, 두자. 복제가 되지 않으면 꿈 깨셔라. 복제가 되면 된다. 그러면 복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은 절그 삼덕이 자교 푸틴 복대로만 하면은 소량 복제가 일어나고 천천히 늦게 이렇게 가더라도 그것만 다져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거는 100%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복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당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몇년허구적거리다가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빚만 지고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꼴이 돼요. 자, 빚 치는 거는 자, 이 복제의 원리 이거 자격 푸틴법 그거를 갖다가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빚지고 나갔다. 뭐, 고만 나 해서 손해 봤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카드를 그것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카드를 여기 많은 리더분들이 카드 은글슬쩍 그리고 아주 간택이니 어쩌니 저쩌니 뭐가 왕따를 일부러 문화를 에, 왕따를 시켜갖고 그 간택그룹으로 안 들어오면 안되겠끔 그냥 분위기를 조장해갖고 결국엔 카드를 긁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거 외에는 그냥 늦더라도 자격 푸팅복그 다음에 이제 이거대로만 이렇게 한 사람은 비칠 거가 없어요. 카드를 안 썼으니까. 그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가는 게 복제가 됐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애터미 가지고 망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쵸? 뭐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세세마.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주 결정적인 그게 뭐냐면, 카드를 쓰는 거, 그거는 물리적으로 내가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짐하고, 아유, 끊을까 말까, 끊을까 말까 하는데, 아, 제가 다음 시간에또꼭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 세세마가 이제 바로 시작되는 그 바로 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카드를 내가 여차직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여차직하면 카드를 썼다. 그런 분들은 복제 같은 거 꿈도, 꿈도 꾸지도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복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왜난 빚만 졌지? 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옆차직하면 카드. 작전을 짜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도 이렇게 안 되면 내가 카드, 마음만 먹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복제는 물 건너간 거고, 연금 수익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분은 사실 사업을 이제는 이때쯤 돼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 가지고는 빚만더 늘어나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명심을 하시고, 그, 우연히 카드 긁어서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온팽이가 하나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는 원래 한 줄은 이렇게 다, 다들 그렇게 작전상 잡아주거든. 그서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게 한, 한 줄, 그 거기다가 카드를 써서라도, 무리수를 써서 써서라도 그렇게 가겠다. 그, 그거는 일단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되는 건, 제가 얘기했던 맨날 그큐 퀄리피케이션을 갖다 가 채우면서 30만 p 비를 내가 제대로 쓰고 30만 30만 되면 6만원 한 달이면 12만원 이렇게 받는 거지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원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아 요쪽에서 한1 2만 모자라 2 3만 모자라 그거를 카드를 써서 마, 맞춘 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거 정도는 하는건데 생각 자체가 여차직하면 카드에서 직급을 가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갈때 가야지 나도 수월하게 가니까 간다 그것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윗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 위에 그 거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심. 그 마인드만 없애라는 얘기지 얼마나 재밌어요 여기서 30만 피비 인데 여기 28만 뭐 이렇게 나왔는데 더 오늘 안될것같아고럼꼭 2만원 2만피비 맞추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건 하는 거지 그 그거 그, 그때 그가드 쓰는 가드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짜 그더더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설명할 그게 없습니다 연금 수익을 얻자고 이 사업을 한다 근데 연금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절크삼덕이 그그원칙대을 엄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사업은 자격 푸틴법 그 순서와 그 개념 그대로, 그렇게만 해서 나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교육 사업이니까 또 교육을 시켜서 또 그분한테 그런 반향을 액션브나 일본 스피치를 들으면 그 반향이 다 이렇게 보, 듣고자 하지 않았더라도 다 알게 됩니다. 내가 반듯하게 그 10개명을 갖다가 머리 탑재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스피치할 때 아유,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긍정, 절대 긍정의 원칙에서 조금 어긋났네요. 그거는 크로스라인 금지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했네요.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차근차근차근 복제가 되기 시작해서 비록 10명이라도, 3명에서 시작해서 10명이라도 10명이 같은 생각과 같은 원칙과 같은 개념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다그 사람들이 1년 지나서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오, 늘어나면서 그때서부터, 어, 이게 연금수인, 내가, 10년 없어지고 아니 그냥 영원히 없어져도 이거는 계속 나오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득을, 체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와, 이게 연금수익이 있구나 그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오늘 그 의문점이 있었던 부분 저한테 여러 전화들 많이 해서 답답하면 호소하신 분도 많고 그러는데 오늘 이게 답이 분명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더 따르게 얘기해줘서 그렇게 할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억 번에, 수억 번이 넘을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다 겪은 그 경우, 경우의 수도를 다 모아서 아주 직결된 완벽한 신이 내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 지금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